안니까 홍원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금번 이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공고문을 바탕으로 본 과제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목적으로서는 친환경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기업 기술역량 강화 목적의 자동차 융합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을 위한 부품 기업 지원 및 관련 연구 기반을 조성한다라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으로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 전략이 우수한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대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유형은 지정 공모입니다. 지정 공모. 자유 공모가 아닙니다. RFP라는 거죠. 지정 공모. 그럼 지정 공모에 따른 그 지원 규모를 보게 되면은, 아, 정부 출연금이 40억 원 이내이며, 3년 이내 지원을 하며, 개발 기간이 3년 이내이겠죠. 그 다음에 대상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금 예산 내 선정을 하며 지원 규모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른다. 과제 제안 요구서 RFP를 참조를 하라고 어 안내를 하고 있네요. 그럼 지정 공모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 큰대분로서 전력기반차, 특수 목적차, 융합 전장 경량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어, 전력 기반 차에 대해서 어, 과제가 다섯 가지 어, 중분류가 되겠네요. 특수 목적 차두 개의 중분류, 융합 전장은 여섯 개의 중분류, 경량화 과제 또한 여섯 개의 중분류로 되어 있으며, 기간은 평균적으로 3년이 되네요. 지원규모는 13억, 22억, 18억 평균적으로 아 13억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는 어 추진 체계로서는 그 다음에는 추진체계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체이며 전략위원회 전담기관 산지평이 되겠죠 한국산업 기술 평가 관리원 산지평 대구에, 대구에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주관 기업은 참여 주관 기업 이 있고 참여 기업 원, 참여 기업 도 참여 기업 다수가 있는 그런 어, 추진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 신청 자격은 주관 기업은 중소 중견 기업이 대상이 되고요 참여 기업은 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 단체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간 등으로 되어 있고 지원 방식은 총수행기간 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금 비율은 67% 주간기업 부담금, 민간부담금이라고도 하죠. 해당 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주간기업 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40% 이상을 개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방비 매칭이라 하여 어, 지방의 영리기간에 하나여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에 준하여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 지방비 매칭은, 아, 여기 광주 소재로 되어 있지만은, 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기타 등등 지방소재에 자 아, 지방비의 매칭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기술료 납부는 과제 종류, 후 평가 결과, 혁신 성과 보통 성실 수행인 과제 영리 주관 기업 또는 영리 참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이렇게 되어 고 납부 방식은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 방식 중 택일하시면 되고 됩니다. 말씀드릴 수 정액 기술료 부분은, 아, 대기업은 정중의 40%를 정액 기술료로 납부해야 하고, 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10%입니다. 경상 기술료는 뭐, 대기업 4%, 중견기업 출연금의 2%, 중소기업 추정금액 일 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지원 대상이 있는데요,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주관 기간 참여 기간 주관 기간의 장 참여 기간의 장 총괄 책임자가 접수 마감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일 때는 사돈지회 대상 과제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아, 아래 아 일곱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도 어,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 수행 과제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래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 정상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 다섯 개세개한개 또는 네개두 개로 어, 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지원 대상에서 비영리 기관과 영리 기관의 대상 내역에 내역을 어, 안내를 하여드리고 있으니까 아, 참고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일반적인 과제와 거의 유사하게 아, 대상별에 대한 제한 사항이 보통 8 개에서 1 0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 불폭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평가 절차는 즉 지원 절차는 사업 공고사업기획 접수, 신규 평가에 의한 결과 통보 또는 이의신청, 수행기간 확정, 하약체결 사업비 지급 등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 통보가 나왔을 때 이의신청 부분이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일주일 이내 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 지원 제외, 그러니까 탈락이 됐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 새로운 평가위원, 평가위원이 새로 세팅이 돼서 그 과제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재평가를 통해서, 즉, 이의신청을 통해서 첫 번째 평가했던 그 결과가 번복돼서 어떤 변동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어, 한번더 신청할 수 있으니, 평가위원 분들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 질성에 대한 평가를 어, 지적받은 대로 보완하셔가지고, 어, 재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성차 부품에 관계된 친환경 어,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된 회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